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린 40대 남성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을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하게 살해 한통 가까운 전화를 여주인에게 하는 등 스토킹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어 겨우 과태료 10만 원 수준의 처분만 내려질 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비슷한 처벌 수준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엄연한 범죄인 만큼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주민 의원이 스토킹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방지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토킹이 최근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에서만 처벌이 되고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은요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서만 다뤄왔던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확히 하는 것 서법경찰관의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 및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하게 하고 스토킹 범죄 전담검사 사법경찰관을 배정해 조사하게 하고 변호사 선임에 관한 특례도 두어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게 하는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영화나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난다고 알려진 이 스토킹 범죄 아, 더 이상 이런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토킹 광지법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